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mp4 파일 변환하는 방식을 아주 쉽게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 어떤거냐면은 캠코더나 액션캠으로 찍었을 때 영상이 mp4 파일 아니라 뭐 vod 인가 뭐 여러가지 다른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죠 현재 요거는 제가 액션캠으로 찍은 건데 저장이 mov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편집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리면은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인지를 못하고 불러드리지 못해서 이거를 mp4 파일로 변환을 해야만 편집 프로그램에서 인식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p4 파일 변환 방식을 찾아봤는데, 어, 뭐 쉬운 것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거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무슨 프로그램을 깔고, 뭐 깔고, 또 깔고, 깔고, 뭐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현재 요 파일이 MOV 파일이에요 요거를 MP4로 바꾸는 아주 쉬운 방법 일단은 찍은 영상을 컴퓨터 에 옮긴 다음에 그냥 열면 돼요잘 봐요 이게 저가 뭐로 쓰느냐 연결풀을 보면 여기 있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요거만 쓰면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냥 요것을 열면 되는 거야 요거를 제가 딱 들어와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열었어요 열었죠. 여기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에서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연필모양 연필모양을 딱 누르면 트리밍이라고 있어요 트리밍 요 트리밍을 딱 눌러 그리고 다립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MP4로 그냥 자동 저장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바로 안 눌러져 이제 왜냐하면 요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처음에는 안 눌러져 여기서 시간을 앞뒤로 요 파란색 말고 여기 하얀색 요거 조종을 앞뒤로 그냥 1초 0.1초만 조금 어지면은딱 옮겨주면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눌러져요. 이걸 딱 눌러 그리고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은 바로 MP4 자동적으로 여기 MP4가 저장이 돼요. 끝그 저장. 그러면 쫙 되는 거예요보도도도도도도도 자동적으로 아주 편해요. 그냥 다른 뭐 프로그램 깔 것도 없고 그냥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트리밍.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 mp4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다. 아주 쉽죠? 굉장히 간단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버리면은 자, 쭉 되고 있죠? 자, 따다다다다 짠. 이 같은 1분 정도의 용량인데 이거를 금방 끝났죠. 이거 다 보면은 이제 다더면 끝이야. 뭐 요거는 지금 봐요.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자 보면은 MOV 파일로 돼 있지만, 요, 트리밍 했다는 제, 여기 들어가면은, 아, 점점점, 요거. 이거였잖아요. 이게 보면은, 짠! MP4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용량, 143. 여기는 103. 요거는 앞뒤로 제가 아 3초 정도를 잘랐기 때문에 용량 거고, 화질 그대로 넘어와요. 그냥 괜찮아요. 아주 편해요. 아주아주. 간단하게 mp4 파일 변환하는 방식을 오늘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mp4 파일 만드는 방식을 변환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화질이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화질 차이가 전혀 없어 아주 괜찮아요 유튜브 올리는 목적이라면 은뭐 SNS 올리는 목적이라면 은 아주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정리하면은 그냥 컴퓨터에 파일을 옮긴다. 그러면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미디어 플레이어로 그냥 플레이 해요. 플레이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대 있어. 다 있어, 여기. 연필 사진에서 편집을 똥 누르면 트리밍 눌러요. 트리밍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끝인데 이거를 안누러지는 이유가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살짝 톡 건드리면은 톡 건드려주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요 저장 눌러 쭉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mp4 그냥 mp4 그대로 자동돼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바꿔주고 저장 까먹면 현재 mp4 파일로 변환되는 상황이었다나다다다다다 나, 나, 나, 나, 나. 굉장히 빨라요 또 느리지도 않아 굉장히 빠르게 되고 또 정확하게 되고 기다려봐요, 한번. 짠짠짠짠짠짠 이거는 48초짜리 영상인데 상당히 빨라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프로그램을 깔고 뭐 깔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대로 그냥, 다더 그냥, 끝내. 끝내고, 어디다 저장했어요? 처음에 저장한 자리 가는 거야. 전 트리미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자, 들어왔죠 요거 잖아 짠! 열어보면은, mp4. 이래서, 어, 영상 프로그램 편집기에 보면은, 다 읽어드리고, 편안하게, 아주 쉽게 할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mp4 파일 변환. 나만의 꿀팁. 심심해서 만들어 봤어요 많이 활용 한번 해보세요 편할 거예요 굉장히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건 찾아봐야죠 한번